그대장 그러니까 대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 카트라이더에서 마비노기랑 콜라보가 있다 해가지고 어, 오늘은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맵을 한번 가볼거예요딱 제때 오셨네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이거 한번 보고가시죠 판타지 매매. 열심히 그럼 더잘 나오겠지. 이 캐릭터를 맡고 있는 게아입니다 이번 테마에서는 마비노기의 다양한 요소들을 카트라이더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마비노기 유저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느끼실 아, 수 캐릭터가 있는 어 캐릭터 가 되게 귀여운데. 마비노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부터 어 캐러노스처럼 최근까지도 아 분들께서 좀 아껴주시는 뭐 캐릭터 지켜주시셨다고요? 그럼 먼저서 과거와 현재를 좀 골고루 느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 어? 이번에는 나오다 아, 티르크닉 아, 티르크닉 아, 티르크닉 아, 아 나오야 저렇게 아아 캐러노스 아, 아, 아, 아, 저렇게 아, 나오는 거야 아아 티르코니 와이 처음 보는데 어시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오 설명이 될수 있을 것같 어, 잘 네, 만들었는데? 파트라이더에 그 구현된 이멘 마하 이 부분은 또 어떠신가요? 어, 이 캐릭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웃음> 마하라는 캐릭터인데 어, 마비노기 세계관에서 이게 새오 어, 마하? 아. 이멘 마하 어 이멘 마하도 잘 만들었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아트 디렉터 가울던전! 와! 와. 야해비가고일이야 어, 좀 재밌게 만들었네, 여기는. 키오리고 야, 라이칸드오프도 있고, 아. 너무 습, 아, 오! 오! 그래서 맞으면는 뒤로 물러나나? 오! 아, 뒤로 밀려나네. 어, 아, 좋다. 마비노기는 콜라보를 했을 때, 약간, 기억에 남는 콜라보가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콜라보. 하치네미쿠 아 진짜 와 진짜 하치네미쿠는 야난 진짜 PC방에서 이걸 틀 수가 없었다 정말 나는 이거를 진짜 2 0 1 3년 여러분들 제가 언제냐면 한창 PC방 다닐 때거든 이거를 PC방에서 그 노래와 함께 틀수 있겠어 리제로? 아 요거 어, 나는 하치네미쿠가 좀더좀더 좀더 부끄러워 하츠네미쿠는 한창 그 오타쿠에 대한 관념과 이것이 막 뻗쳐나가는 그 시기에 콜라보를 했었단 말이야 어. 마비노기는 어떻게 하는거야? 자 싱글플레이인가? 영원했딴애린아 이런게 있구나 야 시나리오가 몇개 있는거야 와 많이 있네 자 볼까요? 들리나요 뭐지? 아, 모리안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인도자로스 생활 어떠셨나요? 뭐지? 모험가분들이 애인의 정한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거웠어요? 어? 밀린 시안이라고 하는데 넌 누구냐? 저를 대신에 빛의 기사가 필요해요. 호구가 필요해요. 붉은 그릇을 알아내 보호해달라고? 여기서는 모리안이 붉은 그릇을 이제 보호하라고 하네. 원작에서는 모리안 아무것도 안 하죠? 자, 봅시다 한번. 야, 귀엽다. 나오는데 머리띠 다른 건데? 둘, 셋. 빰어아 yep. 죄송 야 이거, 이거 티르코일이야 요즘에 티르코엘에 사람 없는 건 고정이 완벽하네요 아 케이틴의 음식점 앞까지 어 말콤 자어 케이틴 아 알리사 알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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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월드 센서 제대로 들어왔네요. 어, 찾아주세요! 슉!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 엔델리온까지 있네? 죄송. 랩탐마 어, 뭐야? 트레보까지 있어? 아, 뭐야? 아, 같이 하는 거네? 아, 짜식들, 진짜. 아 어, AI 수준으로는 저를 못 이기죠. 진짜. 아 뭐야? 아니 아저가 아니 야이 새끼들아 야! 뒤열받네 아니? 아니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거? 오! 오! 야,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어? 어? 아니! 아니, 뭐, 이따가 딴 있어, 아니야, 이요 사, 이, 아이, 치, 저, 먼 저, 아이, 치, 이거, 저, 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냐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봐이아이 개뿔. 아니 안 이거, 개거 이거, 이거, 이 안부리혔는왜안되냐고아 제발이야 봐주세요 봐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와 여러분들 보세요 야, 첫틀만에 바로 성공 시도했죠? 이뭔 개소리야? 로거뭐 염색했니? 아니, 쟤트 먼저 빨리 가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상해요. 아니, 아, 곰탱이 때문에 머리가 안 보여, <웃음> 앞에가. 아니, <웃음> 아니 곰탱이가 앞으로 안 보이게. 뭐야.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자, 보고, 그래봐. 자, 보자. 오. 자, 마하, 이멘마하맵이고요 앞에 일단 근위대자 영주 그거라서, 그, 경비병 애들이 막 서있네요. 자, 이멘마하북쪽이고요아 시원하네, 여긴 쪽. 북쪽 앞에 저기 뭐 성당인데, 여기 썸풍에나고 설마? 오, 오! 어? 어? 엔델리온이 저기 왜 있어? 엔델리온, 티르코니엘 쪽인데, 여기 왜 계세요? 아, 이거 이거 돌려막기 이거 진짜. 어? 자, 이매마 공연장도 들어갈 수 있나 설마? 오! 아, 뉴트로가 대 연주하고 있네. 벌별로 공연 중는데 앞에 또 마하랑 나오랑 이렇게또 보고 있고요. 어. 어. 아, 여쪽에 이매마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서 안 보이네요. 음. 자, 대장가 대장 대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알리사가 여기 나오는 거는 진짜 약간 돌려막긴인데 이거는 아 이건 좀 되게 아쉽다 개발 게임 개발 비용 줄이겠다고? 자 바울 던전이고요 여신사 그대로 있고요 자 라이.. 아 헤비가공이 이렇게 또 있고요 오오 오, 자이언트 웜트 징그럽다 라이칸드롭프는좀 이렇게 머리만 크냐? 이건 잘 맞는 것 같아 야크우크라우야 아. 이건 잘 만들었네 자아아아아 아아 아, 이거 재수없으면 여기서 야 여기 맵이 그나마 제일 재밌는데 이런 요소 좋습니다 이거 뭐야 미아파를 가면은 아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아 오오 야 바울 던져 제일 재밌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돼 지금 어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어디에 지금 막을라 그래 안돼안돼 안 돼. 어. <웃음>